하나, 둘, 셋! 자, 오늘은 이상형 밸런스 2탄을 준비를 했는데 매운맛이 아니라 나쁜맛으로 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수위가 조금 셀수 있어요. 네, 좋아요! 그러 갈까요? 렛츠고! 나는 한달 동안 포옹 금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포옹이 더 좋아요. 포키스로... 이렇게 할수 없어요? <웃음> 처음 했다는데 고수가 나온 것 같아 너는? 저도 당연히.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수야죠. 저는 어 매일이요. Every day. 매일 힘든데 매일이 좋을 것 같아. 응. 한 달에 한번 너무 약간 그거 아니야? 어 그날만 기다릴 거 아니야? <웃음> 이 날은 <날이 다 웃음> 드디어 한달 됐어. 전 애인이 그냥 친구 같았기 때문에 응. 전 애인과의 여행이 날 것. 나는 전전. 아니 이렇게 신중하게 공연하는데 이러면 혹시나 보면은 걔가 의미 부여한다고. 걔 걔가 봐도 지가 전인지 전전인지 어떻게 알아? 무튼 난 나는 전전. 난 전. 네. 오케이. 넘어가요. 나는 무조건 리드하는 게 좋아. 전 당한. 응. 응. 응. 뭘 리드하죠? 뭘 당하죠? 음 그거는 음... 여러분의 생각에 맡길게요. 응, 음, 네. 좀 네. 낮죠, <웃음> 음, 밤에. 왜냐면 이렇게, 이렇게 조곤조곤한 성격을 좋아하는데 저는... 어, 오케이, 가보자고! 어. <웃음> 가보자고!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뭘 가죠? <웃음> 어. <웃음> 나는 상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하. 굳이 굳이 고르자고 하면 낮이 밤... 집안... 쉽지 않네? 쉽지 않다 이거 <웃음> 저는 그냥 낮저범이가 나아요 보통은 낯조범인가 저는 무조건 혼잔돈거야 나도 혼잔돈거 아니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말이 안 되게 안 맞아 그리고 내가 그거의 상태를 잘 몰랐다가 그때서야 마주하게 되었어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 <웃음> 결국는 이혼으로 가는 거야 불 끄고, 근데 은은한 조명이런 무드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극단적으로 알깜깜? 달걀 눈물 난다 아 <웃음> <웃음> 어, 눈물 나 <난. 웃음> 그럼 난불 켜고 할래 오케이 okay. <웃음> 안 보이잖아 사람이 <웃음> <웃음> 근데 감각이 더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아니 위험해 <웃음> <웃음> 뭐. 뭔가, 뭐 주변에 장애물이 많나요? <웃음> 저는, 어, 켜고저 얼굴을 봐야겠 소리 없이 조용한 거는 진짜 숨소리가 안 나는 거고, 고성방가은 <웃음> 아! <웃음> 지금 거의 두성 쓰셨는데요. 뭐, 마이크가 아주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. 너 결정할 수 있어? 저요? 전숨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! 하면은.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? 저 도망갈 것 같아요. 아우. 저도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<웃음> 넘어갈게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봐요. 이상형이야 속궁이 진짜 별로야. 근데 그냥 그래 속궁이 최고야. 오케이 나 골랐어 나는 부자야 <웃음> 그냥 그런데 속공함이 최고다? 그럼 그 사람도 약간 다르게 보여질 것 같아 근데 이상형인데 속공함이 진짜 별로다? 좀정 떨어질 수도 있을 것같아 매력도가 좀 변동 있을 것 같은 느낌? 저는 이상형이다. 이상형 인데속궁마을좀안 맞는 거 어, 진짜?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. 왜요? 내가 호감이 가야 게 생겨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 약간 후자면은 같이 시간을 안 보내고 싶을 거같그 정도라고? 응. 굉장한 걸? <웃음> 저는 술을 잘못 먹기 때문에 맨정신이 좋아. 어. 고주망태면은 너무 싫을 것 같고 음. 만약에 알딸딸한 정도의 취한 상태다면은 나는 맨정신보다는 알딸딸한 취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전 무조건 경험이 많은. 나도 많은. 저는 이렇게 완성도가 높으신 분을 만나고 싶어요. <웃음> <분을 웃음> 어렸을 때는 응. 나 내가 처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가 좀 커가지고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칠이 나오네막 아, <웃음> 웃겨 이게 약간 사랑이냐 우정이냐 같은 느낌이거든 음. 음. 이 상황별로 뭔가 상상을 하고 내 기분 나쁨을 딱 봤을 때 애인이 내, 자, 내 절친한테 작업거면 나 진짜 화가 날것 같아 저도 그냥 친구가 이러면 은 인연이 왜 이래? 이럴 것 같은데 내 음. 애인이 그런다면 은 너무 화가 날것 같아 어, 신뢰도의 차이가 너무 클것 같아 어, 절치는 뭔가 얘가 옷 잘못 먹었나?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따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애인이 그랬다? 다른데 가서도 이러나? 어, 오! 아예 안 깨질 어, 것 같아 예 완전히 그냥 관계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아서 어! 싫어요 저도 음, 나는 평범 저도 평범이 좋긴 한데 코스튬은 너무 각자 맞고 약간 상황극? 성극? 상황극은 아. 정말 역할을 나누고서 하는 아. 그런 거잖아. 대사가 있고 막 이렇다고 난 들었거든. 아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? 상상이 안 가, 사실. 음. 그 나는 내 지인 중에 그걸 좋아한다는 라 지인이 있어가지고 음. 궁금해서 막 물어본 적은 있어서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를 이제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? 어할것 같아? 아 저는 뭐 남자분이 잘 짜왔어 <웃음> 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각본을 되게 어, 잘 짜왔어? 어. 되게 오케이. 와 이거 스토리가 탄탄한데? <웃음> 이러면 할수 어, 있을 것 같아요 아 스토리 탄탄하면 어. 할수 있다? 어뭐 어정쩡하면 못할 것 같고 어. <웃음> 매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기 매일 뽀뽀하기 어떤 게더 좋아? 나는 매일 뽀뽀하는 거. 저도 뽀뽀 말만 사랑한다니. 사랑해 한다고 사랑해 해도 음, 말은 잘하네 <웃음> 이런 느낌? 말은 뭐 천천히 음. 미치세요 음. 흘러가요 음. <웃음> 저는 다 모두가 적극적인 걸 부르지 않는 생각 응 나도 너무나 내가 막막 뭐 진짜 리드하는 거에 막. 이게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적극적인 걸얼마나더 <웃음> 선호하지 않을까 적극적이 짱이지 소극적인 사람은 좀 내가 약간 다가가기 힘들어 이 뭔가 싫어하는 건가? 음. 하기 싫은가? 뭘하겠으죠 뭐, 음... 넘어갈 <웃음> <너무 웃음> <미안해요. 웃음> 나는 부드러운게 좋아 저도 뭔가 거친 거는 급발짓? 온 어. 경우도 많고 음. 뭔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어, 해야 되나? 그, 그 텐션 내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가 좋지 않아서.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형이 아닌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, 반대로 얼굴은 내 이상형이 아닌데 몸매는 너무나 내 이상형인 거야. <웃음> <웃음> <저는> 얼굴. <웃음> 얼굴. 나는 몸매. 전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. <웃음> 알고리즘이. 음. 음. 그러니까 잘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, 그냥 어. 너의 원하는 이상형 있는 얼굴을 가져야 된다. 어, 와우! <웃음> 음. 음. 어,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렵다. <웃음> 이거 너무 어려운데? <웃음> 이거 포기소도 <포기서는> 없가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골라야 되나요? 와. <웃음> 너무, 음. 너 고를 수 있겠어? 네, 지금 골랐어. <웃음> 뭐, 어떤 거? 음. 저는 스킨이야. 생만 한데 아무것도 못 하면 나도 스킬이 나가는 같아. 크기는 주요하긴 해. 응 아, 잠시만. <웃음> 아 잠시만. 아니야. 난 나는 난 크기 할래. 음. 응. 어, 난 또. 크기 할래. 스킬이 없으면 그냥 내가 리드를 할게. 자, 오늘 여기 <웃음> 선생님, 장샤비, <정신이> 이렇게, 촬영한데, <웃음> <이렇게 웃음> 뭐, 이렇게, 이렇게, 마음이 불편하냐. <웃음> 자, 오늘 이렇게 이상형 밸런스 나쁜 맛만 했는데, 어떠셨어요? 어, 아찔했어요. <웃음> 아찔하고, 좀 어지러워. <웃음> <웃음> 약간, 살짝 스트레스도 받았어요, 저는. <웃음> <응>. <웃음> 힘드네요. 이거 내가 골라야 돼? 약간 이런 느낌? <웃음> 머리가 아파요. <웃음> 오케이 okay,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또 재밌게 해서 오도록 할게요. 안녕. 왜안 해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띠, 띠.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번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. 음, 괜찮아요. 안녕. <웃음>